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삼전그린코아 아파트는 최근에 6억 9천 5백 그리고 7억 천 7억 3천을 손해봤습니다 52% 하락했는데 이게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50%가 거품이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승구부터 보겠는데 물론 실거래 가격 현재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는 한달 정도 신고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전 것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급변하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어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승구의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세건의 거래가 있었죠. 세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최고가가 13억 9천이었어요. 그리고 건자에 22년 12월 11일에 거래되었고 24일 그리고 13일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래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현재 실거래 가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13억 9천이라는 금액이 다양하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한건으로 달랑 거래되었기 때문에 13억 9천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아파트 시세나 부동산 시세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되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 한건 두건으로 가지고 최고가다, 최하락가의 금액이다 레 얘기만 할 뿐이지 그걸 평균적으로 해서 별 건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의미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뉴스상에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거리는 되겠죠. 다음만 마찬가지 수승구 만촌동의 화성파크드림 3차 33평입니다. 최고가가 14억이었는데 40% 하락을 했다는 걸로 생각을 해서 8억 3천, 20층에 8억 3천이 거래가 되었어요. 하지만 화전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 거래되었는게 그 근자에 인접해서는 거래가 되었죠. 평균적으로 12억 13억 그 정도까지는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억 3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40% 정도 하락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승구 법무동에 라드프라이빗 33평의 최고가는 12억 5천. 그리고 최근자에 거래되는 것은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이 아파트도 최고가가 12억 5천에 거래가 되었지만 그 전자에 일부 거래되었는 게 10억이나 11억, 11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 그분들이 팔았다면 손해보는 금액은 5억 7천씩 손해를 받는 겁니다. 5억 벌어도 신찬을 판국에 엄청난 손해를 받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서는 12억 5천 주고 구입을 했다가 급작스럽게 6억 8천에 팔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에얼린의 뜰입니다 최고가가 11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거래되었는 금액은 12월 99일 날 6억 5천 거의 5억 2천을 손해받고 44% 하락을 했습니다. 아, 여기 청수가 다 나오네요. 18층을 구입을 했고 1층을 매매를 했다. 아, 또 데이터가 요새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설명하기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다 보겠지만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아무튼 제 생각에서는 사실 뭐 안타깝습니다. 손해를 그래 혹씩 본다. 물론 이거 평생 들고 가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갭 차이가 나서 하락한다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투기 세력의 온간에 놀아난 것이죠. 다음은 법무 센터를 풀어지었데요 35평, 최고가가 13억 6천 18층에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12월 17일 37평, 37층에 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억 6천 하락을 했고 33% 정도 되는데요. 마찬가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4억 5억씩 뚝뚝 떨어집니다. 다음은 수성구 롯데캐슬드퍼스트 최고가는 10억 6천 1 7층에 거래되었는데 12월 10일 날 6억 가까이 온 금액에 5층에 거래가 되었는데 손해받는 금액은 4억 5천 4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0억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3건 4건 5건 정도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뭐이 금액까지 떨어졌으니까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수승구 황금등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지금 실제 최고가는 10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매매 금액은 근자에 6억 9천 2 0청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9천 정도 손해를 봤고요 36% 그리고 실제 거래된 평균가액은 10억원이 한 두건에서 세건 그리고 뭐 9억대까지 그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항상 막차가 위험하죠 왕길 여성들 막차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15억 5천 최고가를 기록한 히스데이터한 건의 거래가 더 있는데요. 12월 29일 6억 9천 700에 3층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위층은 20층에 6억 9천이 되었는데 실제 어떻게 따져보면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손해 본 금액은 3억 5천 하락률은 약 30% 가까이 정도 됩니다. 다음은 수성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하이빌 44평 최고가는 9억 5천 6층에 거래가 되는데. 12월 12일날 6억 5 0 0에 7층이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하락률은 36%에 손해대 보는 금액은 3억 4천 5백 정도 마이너스를 봤다. 물론 이한 건의 거래가 계속해서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락 시점에서는 안 팔면 안 팔지 계속해서 하락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한 건의 시세라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기민이 다 문에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마찬가지 범우동에 위치하고 있는 범어풀빛채 34평입니다. 최고가 11억 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의 거래가 되었는게 23년 1월 최고가는 20년 8월 19일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상승했을 때 11억 천만원 거래가 되었고 23년 1월 3일 최근자에 8억 천만원으로 7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마이너스로 따지면 3억 손해를 보고 27% 하락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완화되고 나서 얼마나 거래가 있었는지는 다음 달이 돼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수성구도 실제 현 거래를 보게 되면 그나마 거래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8억대, 9억대까지도 실제 12월에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대체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서 9억을 주든 8억을 주든 15억을 주든 계속해서 거래하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또 짧은 머리를 돌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7억 8억 9억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네. 아파트 저렴한 거 하나 구입했다가 단타로 팔아도 1,2억은 남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만 조심하세요. 다음은 수성구 시주동의노변청구 최고가는 6억 1천 5백 10천이 거래되었고요. 12월 20일 날 3억 5 4백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2억 6천 하락률은 42% 수성 보성타운 같은 경우 32평 마찬가지 최고가는 7억 그리고 매매가는 4억대 17천 같은 청수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2억 5천 하락률 35% 그리고 신매아이프림 35평, 최고가 6억 2천, 그리고 건자의 12월 20일에 4억 1 0만원 1층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2억 천, 하락률은 33%. 그리고 수승구 법물동의 법물 영남 보호성 32평에 최고가는 5억 813층, 건자의 12월 23일 매매가는 3억 2천 2백, 마이너스 1억 8천 6백, 하락률은 36%. 신매독 신화빌라트 32평, 최고가 4억 5천에 매매 2억 6천 7배 그리고 마이너스 1억 8천 3배 하락률은 40% 수성하늘채 르네브 30평 <웃음> 최고가 6억 8천에 8천 건자의 12월 17일 5억 거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억 8천 그리고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달에도 수승구는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뭐 2억대 3억대도 거래가 되었지만 7 8억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실거래 확인이 정확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 지금 현 상황에 규제 완화와 대출 완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되는지 제가 수시로 한 번씩 보면서 변동이 있다면 올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